치료 시작합니다. 나중에 오십시오 <목소리> 아주 힘들어 오고 하세요 느낌는 대요 이거 아무렇지나갔어 아니 몸이 쫄려도는 느낌 음. 너무 편해요 지금 네. 네 너무 아프고 그런 거 너무, 너무, 너무 힘들다시고 하시는데요 그때까지 <웃음> <웃음> 그 때까지 가보죠. 그까지가그가그가보내가그니 기분 안 들어요. 기분 안 들어요. 예. 형님들 말씀하세요. 예. 지금 기분은 어때요? 상쾌해요. 상쾌하고 좋아요. 예. 가 좋아졌습니다. 데 제가 실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던 그 이후에는 저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서 네. 그러니까 일반 치료를 하면 음, 선생님은 한번 한 받는 게 다른 사람 열번 받는 치료를 그 효과를 보신 것더라고 음.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훑어내려가면 몸에서 냉기가 많이 빠져요. 음, 냉기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많이 빠지는가 봐요. 기, 나쁜 타기가 타기라든지 나쁜 기운이 냉기라든지 이런 게 빠지면 몸이 가볍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엄청 힘들어 보이거든요.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본인은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거 할 때는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음. 예. <웃음> 그냥 나도 모르는 자세가, 나도 모르는 자세가 <웃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막 만지는 데 반대편이라든지 또 만지는 데라든지 예. 그쪽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니까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앞에 조금만 더 하고 등쪽으로 예. 가볼게요 예. 음. 네, yes, 설명하겠습니다. 연통해야 되겠이 <웃음> <웃음> 행동이 뭐냐면 요 예. 네, 기를 응용을 해서 자신의 몸이 스스로 아치 치유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 네,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 그, 뭐 허리가 안 좋았잖아요. 그 허리가 안 좋았던 자세를 이 기의 힘을 받아서 스스로가 고치고 아 있는 중이에요. 스스로가 고쳐 몸을. 내가, 허리에, 손을 안 대도. <웃음> 재밌어 아니, 어떡해, 내가. <웃음> <이걸 똘리. 웃음> 아, 이거, 똥이. 아, 이거, 이거어이도아이고도는아이정어는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이정는들이 반응을 하죠. 다리를 들었 한쪽 다리씩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있고 배가 이렇게 쑥 나온 사람 있고 팔을 막 움직이는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사장님 좀 이거는 놀랬다 놀랬어. 아저 네. 들이 네. 네. 네. 네. 그, 몸이 덜 맞춰졌으면 음. 음. 계속 움직이거든요. 음. 음. 잠시도 안가 집중을 하고 이 몸이 맞춰질 때까지 제가 움직여요. 스스로. 몸에는 자연치유사가 있어요. 자연치유사가 이 기를 받아서 스스로 몸을 고치는 거예요. 응. 아니금많스좀 네. 응. 바로 고치는 거야. 그동안은 막 고쳐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스스로 치거요 아니 며칠정도 좀 안좋았거든요. 응. 그 응. 응. 지금 어지 차가 치료하고 있는데 주변도 안 좋았었는가 보네 계속 가요. 이따 문고 계시면 계속 갑니다. Thank you. t h m e h u a m p t a m p t a m p t a m p t a m p 골반 다 고친다니. 예. 네. 목도 완전 목도 고치고 팔도 그러니까 고치는 같아. 네. <웃음> 네, 네. <웃음> 예. 팔도 고치는. 예. 어깨 여기. 예. 힘들아이 네, 힘들죠. 예. 올라오세요. 아이더 <웃음> <웃음> 올라오세요. 아 진짜 내스스로 고치진다는 게 신기하죠. 믿지는 같아요. 네. 더 올라오세요. 이라는 거는 어떤 종교랑은 전혀 상관이 네, 없어요 네. 상관이 없고 이거는 몸에 누구나다 자연치유를 할수 있는 음, 힘이 있거든요 근데 부족한 거야 본인의 힘만으로는 음. 그래서 누군가의 길을 음, 받아서 받으면 자연치유가 내가 허리에 손안대줘도 골반에 손안대줘도 이렇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고치면서 나는 거예요 음. 지금 어떻습니까? 몸은? 아, 이 주말이... 지금 무 좋아요. 여기가 아파는 데. 네. 여기도. 아요여기가아기는데 여기도. 막기도여맞도 여기도. 여기도. 여요기 치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니다고마 <웃음>